Thank you. 용두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타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습니다. And uh, the rabbit is so cute and uh, very big, very tall. And uh, they've really done a good job making it look nice with the lights and this rabbit behind us is really fun. So yeah, it's really exciting. It's really great. 실제 이렇게 큰 인형을 처음 봤어요. 너무 이쁘고.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또 생각도 많이 드네요. 좀 놀랐어요. 처음에는 네, 불이 확 해졌을 때댄스팀들 공연도 괜찮았고 어, 추억이 있는 부산타워 다음에 더 자주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퍼포먼스 너무 멋지고요. 어, 부산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지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